한국 <목이> 트렌드는 혼자 갔다가 준명이에서 보러 가는 거더 좋고. 먼저 2020년 여행 영상 트렌드 알려주시면 안 돼요? 트렌드요? 네. 요즘 보니까 <얘> 다시 엄청 뜨던데. 여행지에 가. 왜반 <목이> 시간에 그렇게 구독자가 오르는 거야? 소연씨 모델처럼 좀 걸어가 주세요. 빙 <웃음> 뜨기 <웃음> 전에는 무슨 말씀이요아 아니야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일상 카메라를 켜봤어요. 오늘 퀸 이유는 오늘은 서울리즘에서 열린 2019여행의 미치다 송년회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핫한 여행 크리에이터 분들께 약간 시크릿. 2020년 뜰것 같은 여행 트렌드 여행 콘텐츠 추천도 받아보고 아유. 여행이미지다 굿즈도 구경해보고 숨은 커플의 뉴질랜드 영상 선공개 요즘 떠오르는 카페인 서울리즘에서 사진도 찍고 1시간 넘게 웨이팅해야 하는 맛집도 다녔습니다 댓글에 타임라인 시간 적어둘 테니 필요한 부분만 쏙쏙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함께 여행자들의 오프라인 행사 즐겨보세요 지금 도착했습니다. 친구 기다리고 있고요. 한 명은 여행하는 모델. 그리고 한 명은 여행하는 헬스인이에요. 와 되게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어, 요이빠 어, 진짜 많이 빠다 이렇게 해 좋아한다고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유튜버신가요? 아네 아, 네, 저는 유튜버였어요 유튜버 저요 어, 어? 뭐야? 뭐야? 아, 정요 우와 감동이다 <웃음> 여행자가 <여긴 웃음> 이거 돌고 돌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 사고 파는 내가 내 진짜 이요 내가 이거 할까 저는 BM 조명관이라고 감동이네요 형 어떻게 책을 가져가고 있는 요 <웃음> <있는 웃음> 안녕하세요. 얼굴 안 나오고 찍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 이거 니척 네 아니야? 네 책이야, 이거. 사인 오너스는 건가요? 네. 아 사인. 예. 아 작년도. 네. 아, 아 진짜. 사인이 돼 있네. 어 그래. 네, 감사합니다. 주세요. 키프레임 롱보드. 해주세요. 이게리가 되면서 하나로 이제 약간 날씨를. 관이많사 되고. 안녕하세요 언니. 여기 여기서 콘텐 나오나요? 네 나레이션 문구만 보내주시죠 제가. 아 정말요? 아 지금 이거 담겼어요? 무무상 쿠폰 담겼어요 여기. 네. 아유, 뭐, 아, 뭐 허니벌링 채널. 어 진짜 로아 진짜로? 아, 진짜로? 오케이, 아싸?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이용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웃음> 감사합니다. 새로 왔는데. 네. 일 다열지 얘가 이제 네. 아이오도 같이 데이리. 네. 데이리. 저... 아, 채아인데요 자, 왜인가 아이오리. 아, 선생님 채널 가지고 있어 아, 정말. 네. 저가... 네. 일부로이 색깔 맞춰. 그럼 혹시 이 색깔로 아이리 리스시는게어세요아하 <얻하시는 것>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일단은 네. 어떻게 다용을 <웃음> 하는지 아 네. <웃음> <웃음> 혹시 까막눈이세요? 이것은 어떻게 쓰셨죠? 책은 어떻게 내셨나요? <웃음> <웃음> 이제 네 다이어리는 일상 내지가 들어있는데 일반 다이어리처럼 일상적인 내지를 사용할 <웃음> <웃음> 수 있는 일상을 기록하는 거죠? <웃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네. 이런 여행 내지인데 네. 뭐, 여행에 관한 하루하루를 기록할 때 여기에 네. 작성을 하시고 네. 여기 봉투에 봉투까지 주시는 거예요? 구성 근데 스티커와 봉퇴까지 뭐. 드리는 누가 만들었나요? 봉퇴 네,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퇴고 봉퇴고 봉퇴고 봉퇴고 역시 모델은 다르다. <웃음> 아, 저희가 어디죠? 여기는 바로 스타이리입니다 여기 아 이쁜 포토존이 있다고 해요. 네 한번 사진 찍으러 가보실까요? 가볼까요? 안녕! 스타이 모델처럼 좀 걸어가 주세요. <웃음> 너무 소리가 큰거 아닌지. <웃음> 아니, 너무 당대기 전에는. <웃음> <웃음> 깔끔요 아, 아니요, 죄송해요. <웃음> 그냥 <웃음> <웃음> 어떤 걸로 할게요. <웃음> 와, 인기구나. 너무 예뻐. 싱그럽다. 상큼하다. <웃음> 이런 문나의 모습을 찍어야 될것같네요 <웃음> 네. 네. 제가 연쭤볼게 네. 있어서요. 제가 2020년에 무슨 컨텐츠를 해야 될까요제 음, 생각에 네. 굳이 여행지에 가서 현지에서 정보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도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수 있잖아요 네그를 다뤄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단시간에 그렇게 구독자가 오르는 거야? 난 전략적으로 운영하긴 했지 채널을 아, 내년에 같이 실버 버튼받아야죠아 그니까요 저, 저 그게 목표야 네. <목소리> 같이 실버 버튼 닫고 같이 콜라보 하나 합시다 어 진짜로? 네. 그래 그러자 오빠 2020년 여행 영상 트렌드 알려주시면 안 돼요? 트렌드요? 아, 네 저도 알고 <웃음> 사실 아시는 분 저한테 카톡 좀 주세요 제가 제일 필요한건데 근데 요즘 보니까 먹방 다시 엄청 뜨던데 저도 요즘 먹방만 봐요 그래서 여행지에 가서 먹으세요 네. 아. 여행지 가서 드세요 그러면 돼요 좋아요 요즘 또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야무지게, 야무지게 맛있게 깔끔하게 2020년 여행 크레스가 어떻게 될지 왔다 <웃음> 온 네. 이건 약간 시크릿. 그거 저한테. 트렌드 이런 정보 어. 저한테 알려주셔도 되는 건가요? 음. 그대라서 내가 알려주셔는요 음. 너무 사랑합니다. 여행가서 남자를 만나는 거지. <웃음> 그러니까 혼자 갔다가 두 명이서 돌아온 거. 어. <웃음> <웃음> 언니 이상형. 어. 아저 이상형 그렇게. <웃음> 수아가 <목소리> 살기입다 <너무 오래 웃음> 계속 유행하고 있는 컨셉여행 같은 거? 번질까 말까 아! 아 그런 컨셉 맞아 저도 그거 너무 잘 먹었어요 뭐 꾸준히 이런 거시리즈로 하면 은볼거 같다 라는 게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나무도 없이텐나 셀카볼 뽑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하시네 <웃음> 제가 허니블링님을 봤을 때는 되게 자기관리가 되게 뛰어나신 거 같아요 어, 여행에 있어서 되게 체력이 중요한데 독자분들이 자기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처럼 꿀팁으로만 이렇게 가보고 이게 많이 사람들 찾아볼 거야 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아 이거 해야 되는 거아 다이어트 중이시니까 일단 샐러드 맛집 보시기에도 참 제가 생각했던 콘텐츠예요 너무 변화를 많이 느끼시니까 풍쪽도 네,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운동이랑 여행을 다 병행하라 와청 창순아 몇분 기다렸어? 내가 오 나서 정확히 5분 만에 사람이 열명이줄었어딱 아. 내가 황금 타이밍에 온 거야 너 정말 최고다 너첫 번째 줄으려고몇분 전에 왔어 창순아? 45분 안녕하세요 好<音><音><音> 서스 나오이. 서스어요 어떻게 먹는 거냐면 그냥 드시지 마시고 연어 위에 올려져 있는 와사비를요. 네. 연어에 조금씩 달라서 무스과 함께. 네. 그리고 간장에 찍어 드시고 아래 밥을 번갈아 드시면 아 맛있습니다. 바로... 번호가 진짜 부드럽다. 숨, 응. 숨은 커플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뭘, 뭘 기대돼? 숨은 커플이다. 끝나나 봐, 저 찍어야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언이첫 팀사 어떻게 잘공개하셨나요 집에 가고 <웃음> <하고> 싶어요. 집 <웃음> 이거 처음 에봐가지고 약간 첫발 꺼져 그렇구나. 아요이 영상. 우제 <웃음> <어때요? 웃음> <이> 영상 <웃음> <언제>? <웃음> 이제 공개할 거라고. <웃음> 아, 근데 좀 조심 만들어가지고에 거짓말. 키가 몇이시죠? 65밖에 안 돼. 네, 60입니다. 65 이상. 70 넘으면. 아 이거 70 이상? 착해요 착함의 기준. 그래고 연락 잘하고 이런 건 말써. 우리는 거짓말 안 하고. 연락 잘하고 거짓말만 안 하면 된다. 텐션 같은 거있 네. 뭘좀 네. 어, 네. 포용할 수. 있어주커를 포용할 수 있는 EARC 그런 능력. 같이 웃을 수있는 같이 분장까지 원하시나요? 부르는 금상추말이거든 그 <웃음> 어,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제가 이상형에 이, 이 이이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 어! <웃음> 이거 편집 안해도 될까요? 네. <웃음> 공개로 공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